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 남구 쪽에 5월 아파트 거래 가격이나 동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보시다시피 남구에도 전세가 한 900개 정도에 이 나와있는 매물까지도 있고 매매가 135개나 나와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자체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거래 자체가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로 따지면 옛날 부촌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바뀐 것처럼 대구 마찬가지 대구 남구에서 수성구로 바뀐 그런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군이나 고액의 연봉자나 어느 정도 수준있는 분들이 수성구로 몰리면서 수성구의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대명동에 대면역 센트럴 리시빌이 45평에 6억 5천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22년 2월달 3월달 4월 5월 84, 5ABC가 나란하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큰 거래 가격 차이는 많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28층이 5억 4천이고 18층이 5억 2천이고 삼층인데도 5억 6배 큰 가격 차이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교대역 하늘채 마찬가지. 21년 3월 달에 6억 4천 거래가 되다가 22년 5월 달에 8사 타입이 5억 7천까지 떨어졌는데 뭐약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독동, 대명 맨션 23평이 2억 천, 대명도 하늘채 마찬가지. 같이 거래가 되었는 것이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급도 대명 2차, 5 1평에 4억, 대명역 마찬가지 33평이 5억 4,650. 정확시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달에 4억 9천, 5월 달에 5억 4천. 발사 타입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되었는 것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아직까지 뭐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기미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호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실제 흑금매 기준보다는 신축을좀 저렴하게 살수 없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대명도, 경북 14평에 1억 9천 대명역 어, 교대, 하늘역 마찬가지 21년 그리고 뭐 7천 8 4 타입 거리 자체는 아까 동일하게 5월달에 1일, 2일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삼성공원 9,500,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뭐 오피스텔이나 오래된 아파트, 빌라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59평의 효성타운이 5 5 0 3 여기도 마찬가지 21년도 거래가 되었고 22년 3월에 달 거래가 된 이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앞산 태왕 아너스 34평에 5억 천, 마찬가지 22년도에 전세만 거래가 되다가 5월 달에 한 건이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18일 교대역 동수 프라임 8 4타입이센세평 5억 160 나왔는데 20년도에 사업 8천 거래가 되고 22년도. 사실 거래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명동 뭐 남부 같은 경우는 대명동 위주로 뭐 거의 거래가 있는데 보다시피 큰 거래는 많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21년도 뭐 거래가 되고 22년도 4월 4억 9천 5억 7천 같은 경우는 4억 9천 5억에서 5억 7천 5억 뭐 5천 7백 따로 뭐 올랐다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금액인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정상 이렇다 하는 정도의 평수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편 같은 경우는 아파트리나 오피스텔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 4월달 사0부천 5월달 옥칠천. 그리고 마찬가지 19편, 3월. 이게 답입니다남부는 생각외로 서부만큼이나 거래가 더욱더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구축 아파트도 뭐 사실 많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거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구 남구를 기준으로 5월 아파트, 뭐, 그 대구 전체를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일제 예전의 거를 비교하게 되면 엄청나게 거래가 저조하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는 그나마 날서구나 서구 쪽에 뭐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조금씩 거래되었고 거의 남구쪽에는 구축아파트 자체도 큰 거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